네덜란드에 계시는 화란하니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앞에 옹기종기 모여 예배하시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5일 4월 첫째 주 연중 14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종료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모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골방과 식탁에서 또 책상머리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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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식여도 129번 종교주의입니다. 시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보라내 왕이 니게 네 임하시나니, 그는 궁외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풍진을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높여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이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무사히 한 주를 보내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저희는 또한 주를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세상적 이익을 찾기에 급급하였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의 나약한 믿음과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일이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대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긍휼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전염 사태로 이곳 네덜란드와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비통해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자들도 병상에서의 고통과 전염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태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여 주시옵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성도분들의 가정,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셔서 어린 자녀로부터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항상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얻은 것과 같이 지금의 어두운,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어 더욱 굳건해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뜻한 바 있으셔서 이곳 네덜란드에 세우신 화란 한인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직접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한 교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잘 종결되어 각 가정의 성도님들이 모두 무탈하게 교회에서 다시 모여 즐겁게 찬송하고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처음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성삼위 일체께서 주관하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깡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 속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터키를 여행하는 중에 우리는 이즈미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즈미르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곳 근처에 셀축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 요한 기념교회와 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본 자이기도 합니다. 서모나의 감독 폴리카베 스승이자 무엇보다도 요한 복음서와 요한 계시록의 기록자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다른 보금서보다더 사랑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보금은 그 내용면에서 매우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중 하나가 바로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때의 한 장면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이 열린 날 그날을 요한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보통 6월절 되기 전,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날에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준비했지요. 그랬다가 정월 14일, 6월절이 되면 해질녘의 그 양을 잡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재판이 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 다른 것을 기록했다는 것 에, 놀랄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가도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판 과정에서 되어진 말들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만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재판에서도 볼수 있는 소위 검사의 최종 구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고소인의 인의고 최후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 6월절 준비일에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군중들은 예수를 붙잡아갔지요. 마치 6월절에 쓸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가 저물기 전에 그 양을 잡으려는 기세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를 세웠습니다. 이 재판이 끝날 무렵 남은 일이라고는 재판장이 고소인의 청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소인은 최후 청구를 진술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듣고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말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때의 그 고소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 바로 그 마지막 청구 내용을 다른 이가 아닌 사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이것은 재판장이 고소인에게 너희가 사형을 구형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를 고소한 대제사장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회인은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그 말, 가이사가 유일한 왕이라는 고소인의 진술, 바로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다른 기적, 기록자들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가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 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재판장이 고소인에게 너희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죄인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하고 확인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마가는 빌라도의 이 말을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썼습니다. 즉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그 죄수가 너희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판과정을 빼먹고 기록한 누가는 자치하더라도 적어도 여기까지 재판과정을 기록했다면 그 청구인 곧 대제자장들의 요구만큼은 빼먹지 않고 기록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들의 요청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빼먹고 단지 요한만 이 내용을 그의 복음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세 기록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빌라도가 대제자장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너희 왕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테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라고 적었습니다. 마가는 그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목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편 논문을 쓸수 있겠지요. 빌라도가 죄수 하나를 앞에 두고 그 피고인을 정확하게 어떤 표현으로 불렀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그 피고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했다가 또 이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귀찮듯이 너희 왕이라고 말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이 관심한 대로 그 용어들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던 마태에게는 왕이란 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대체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이라는 이 대중을 마음에 둔 마가에게는 너희 왕보다는 유대인의 왕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빌라도가 고소인들에게 피고 예수를 가리켜 너희의 왕이라고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그랬다는 것은 유대총독 빌라도의 머릿속에서 피고 예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되어받던 자로 인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유대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왕이어야 할 예수에 대해서 대체사장들은 어떤 청구 내용을 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즉 그들에게는 예수가 아닌 로마 황제 시저, 카이저가 유일한 왕이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요. 특별히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듣는 자가 특별히 누구인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어떤 처지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하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로마 제국의 백성이 한 것이라면 그 말은 충성스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일 로마와 전쟁을 하고 있던 페르시아나 이집트 파라오에게 했다면은 그런 말을 한 자는 자기는 반역자다라고 말한 셈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원로원에게 했더라도 죽을 각오는 해야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대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응, 언급한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은 최소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거 겁없이 일개 정치가 자칭 이 현실생활의 주인이라는 가이사가 유일한 왕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관심사는 가이사이지 무슨 메시아니 언약이니 중보자니 재산이, 희생같은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은 종교 생활을 하고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고 그와 관련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드러난 것들 뿐이고 다른 왕은 없다고 했으니 결국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임금인 가이사의 눈치나 본 것이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체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주위에 둘러앉은 스물 장로들처럼 하늘에 천군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이사란 존재는 세상의 어느 한 구석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존재일 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 가이사만이 왕이라는 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역시 이 세상과 관련된 일이었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한 모든 직무, 제사, 희생, 그런 것들도 사실 가이사를 만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쳐갈 즈음에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 고백되어집니까? 예수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빨리 우리의 관심과 대화 속에서 지워집니까?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이 찾아오면 얼마나 빨리 우리의 왕은 가이사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정치가의 이름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어느 정당의 이름이나 정치인의 이름 혹은 무슨 경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가이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30분 전만 해도 교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나라의 선한 일들과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가졌던 원래 관심으로 우리는 재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 이야기들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어야 할 자들이 실생활에서는 저마다 가이사를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있음을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원인이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도둑질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 주고 물론 그런 모든 죄들이겠지요. 그러나 그중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것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인간의 위선일 것입니다. 위선이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과 내면에 의도한 것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경건한 척은 하지만 결국 그 구하는 것이 돈이나 건강이나 뭐 그런 따위의 것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이고 교회의 여러가지 사업에 관심하고 헌신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왕으로 삼은 것은 가이사였지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정작 주여 주여 우리도 언젠가 예배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이유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행복할까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족이라는 가이사가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의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권세자 빌라도에게 우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예수를 가리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생각합니다. 혹 우리에게 가이사냐 예수냐를 결단할 때가 온다면 주저없이 우리를 그러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길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노라라고 최후 진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미약하나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하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다시 예배를 드릴 날을 사모합니다. 몇가지 광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오후 3시 30분 스카이프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기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일부터 5일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저희는 물리적으로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녹화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